우리는 생활 속 안전지킴이 오토바이즈 우리는 친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구에 내려왔지! 생활 속 안전은 우리에게 맡겨한 줘! 나는 교실 안전지킴이 안토라고 해!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놀이하고 있는지 살펴볼까? 어? 귀가 간질간질하네? 마침 날카로운 놀이감이 있는데 귀긁어 볼까? 알록달록 반짝이는 뿅뿅이가 맛있는 구슬 아이스크림 같네? 아우 의자를 흔들핸들 우와 의자를 움직이니까 흔들리자 의자 같다. 아 저게 뭐지? 올라가서 봐야지. 얘들아 잠깐! 뾰족한 물건을 귀에 넣으면 귀속에 있는 고막이 다칠 수도 있어서 위험해. 뾰족한 물건은 콧구멍, 귓구멍에 넣지 말자. 놀이감은 먹으면 절대 안 돼. 놀이감을 삼키면 기도가 막혀 숨을 쉴수 없어 위험할 수도 있어. 놀이감은 놀이할 때만 사용하기. 의자에서 바르게 앉아있지 않으면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해. 높은 곳에 올라가다 떨어지면 다칠 수 있어. 높은 곳에는 절대 올라가지 않기. 안토야! 알려줘서 고마워. 안녕. 나는 화장실 안전지킴이 전토라고 해. 친구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는지 살펴볼까? 내가 제일 먼저 화장실 가야지. 내가 1등이다. 이야, 나는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색 쪽으로 물을 틀어봐야지. 우와, 하얗고 부드러운 생크림 같 먹어볼까? 얘들아 잠깐! 화장실 바닥은 물기가 많아서 넘어질 수 있어 조심조심 걸어가야 해 수도꼭지는 빨간색 쪽으로 물을 트면 뜨거운 물이나 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수도꼭지는 꼭 파란색 쪽으로 틀어 사용하자 비누와 세제는 생크림이나 음료가 아니야 비누와 세제에는 여러가지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어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비누는 손을 씻을 때만 사용하자 전토야 알려줘서 고마워 안녕 나는 계단 안전지킴이 지토라고 해 친구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하는지 살펴볼까? 오늘 진짜 재미있었지 다음에 또 놀자 응. 나는 색깔씩도 올라갈 수 있어 볼래?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내가 먼저 갈거야 얘들아 잠깐! <웃음> 앞을 보지 않으면 계단에 걸려 넘어지거나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어.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는 앞을 보고 조심조심 걸어야 해. 계단을 한 칸씩 밟지 않으면 다칠 수 있어. 계단에서는 손잡이를 잡고 한 칸씩 천천히 걸어가야 해. 계단에서 친구를 밀면 친구가 다칠 수도 있어. 조금만 기다려주자. 질토야 알려줘서 고마워. 안녕? 나는 엘리베이터 안전지킴이 킴토라고 해.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지 살펴볼까? 으와티라는사우로스다 쿵! 쿵! 아 힘들어 문에 기대서 좀 쉬어야겠다 어 아무도 없네? 아싸 나 혼자 타야지 우와 숫자가 많이 있네 다 눌러봐야지 얘들아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쿵쿵 뛰면 엘리베이터가 흔들려 멈출 수 있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나처럼 손잡이를 잡고 타야 해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면 문이 갑자기 열려서 뒤로 넘어질 수도 있어 바르게 서서 문이 다 열리면 타거나 내리도록 하자 엘리베이터는 혼자 타면 위험해 어른과 함께 타도록 하자 그리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고장 날수 있어 그래서 필요한 버튼만 눌러야 해 김토야 알려줘서 고마워 안녕 나는 놀이터 안전지킴이 이또라고 해 친구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한지 살펴볼까? 우와 미끄럼틀이다 올라가야지 나 이제 시소는 그만 타고 저기 그네 타러 가야지 나도 그네 타고 싶어 그네 앞에서 기다려야지 와! 얘들아 잠깐 미끄럼틀을 탈때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미끄럼틀로 올라가면 내려오는 친구의 발 몸에 얼굴을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어 한 명씩 계단을 올라가 미끄럼틀 타보자 예이! 시소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리면 친구가 갑자기 쿵 하고 떨어져 다칠 수 있어 시소에 타고 내릴 때는 친구에게 먼저 말하고 천천히 조심히 타고 내려와야 해 그네가 움직일 때 그네 앞이나 뒤로 지나가게 되면 세게 부딪혀 다칠 수 있어 그리고 그네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와야 해자 이제 가자 이토야 알려줘서 고마워 얘들아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 다들 알겠지? 우리가 알려준 거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놀이하자 지켜보고 있을게. 안녕! 해보자에서 손으로 요이감은높주미해 교실에서 이렇게. 어가지 않아요, 화장실에. 를확인요